천일입니다. 오늘 여기는 계룡산 동학사예요. 아이고 한가할 줄 알았는데 인간들 차 들어 차이차 들어온 거 봐요. 이고 아, 오늘은 명절이틀째, 아, 음력 8월 16일 정묘일에 정묘일 천일대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실 올라갈 겁니다. 아, 여기는 주차장 요금이 4천 원이에요. 이거는 아, 개인 땅이 아니고 동학사 절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4천 원 별나비싸죠. 연락이 있어요. 얘네도 떼돈 벌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웃음> 이이거 오늘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동학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동학사. <웃음> 어, 진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구경하려고 들어간 중인데, 천일이랑 같이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들 어디로 갔는,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저 꼭대기입니다, 모르겠는데. 저 꼭대기, 저기 산 꼭대기에, 아, 철탑 보이죠? 저게 천왕봉, 아, 천왕봉, 예, 방송탑이란 군 관련 그런 시설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야, 지현아, 이게 뭔지 모르지? 이거. 이거, 저, 이거 옛날 저, 기 뭐지? 도토리, 묵 있잖아. 아 묵, 묵, ]처럼. 묵 말리면 이렇게 돼. 묵. 밤으로. 밤으로. 얘는 밤으로 다 모르겠다. 하여간 아 묵을 말리면 네. 저거 이렇게 네. 돼. 망. 요건 밤적이고. 묵을 말리면 저래. 삐쩍 말라서. 명, 명산은 명산이라 뭐가 말라. 말리... 어, 요 다리는 예전에는 안 났었는데, 요 투자를 좀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놀게끔 이렇게 자해 놓고, 어. 아 요건 잘 요건 아주 잘해놨습니다. 저기 편안게 쉬는 분들도 계시고, 어요건도 계시고, 어 계속 잘해놨습니다. 예. 그렇지 그렇지. 여기 영상 아 어, 여기서 갈라지는가 일로 올라가면은 그렇지. 돈 내고, 그렇지. 돈 내고. 응. 일로 가면 삼불봉 네. 여기 삼불봉 열로 올라가면 은 이제 저 그림 둘 어, 안에 공짜란 내고. 말이야. 그래서 일로 삼불봉으로 올라가서, 응. 이쪽, 동학사 쪽으로 내려오면은, 응. 요금 안 내도 돼. 물론다이말 보고 가지. 그렇지. 일로 가, 여기서 지금, 동학사가 1.7km야. 여기서부터. 응. 1.7km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로 갔다 오면 돼.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삼불봉을 가야 되겠다. 응. 근데 일로 가면은 3.7km잖아, 삼불봉이. 응? 근데 일로 가면은 막 전부 계단, 돌계단이야. 어. 그래서 일로 가야 돼. 응?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선물 공간은 밤에 늦어될거고 선봉대 올라갈 거야. 저 이리로 갈 거야. 근데 오늘은 선물 공간이 아니고, 동화사 바람쐬러 가니까, 여기로 코고 가자고! 여러분, 여기, 아. 여기가, 어 아, 저기 물 많이 내려온다. 오, 와, 네. 이게 옛날에는 요 식당 사람들만 왔다 갔다 가야 됐었는데, 여기 식당 땅도 아닌데,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하늘가 좋네. 여러분들 좀만 볼까요? 저기 물 떨어지죠. 자, 우리. 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동학사, 어, 몇퍼소 어른, 어른 3,000원. 주차비, 어, 어, 애들 1,500원. 음. 여기 얘는 딱, 떼돈 벌어, 떼돈 벌어. 어, 어른 3명. 카드 줘도 돼, 카드 줘. <웃음> 현이치, 이래가지고, 저, 저, 신원사 연찬봉, 이렇게 보이죠? 아,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펴봤는데에요. 표봤는데 이렇게 해서, 표 끊고 들어갑니다. 병도 줘봐, 아저씨, 뭐, 어떡하나. 표만 받지 말고 그것도 받으라고 그래. 천 원, 표만 받고 야, 아, 아 이것도 가져요? 그러면 되지. 어? 잘먹었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자,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dorms> 어디, 아. <하는 거> 죄송합니다. <놔람이> 이게 켜놓고 떠들었네. 자, 여기는 계룡산 <웃음> 동학사 일주문이에요. 이것도, 아, 원래, 오래전부터 세웠던 건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사람들의 사람 찍고, 천일이랑 같이 온 제자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 미술작품, 저기 설치미술인데, 여기 작가랑 쌍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철수를 하니 많이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철수를 안, 철수를 안한거 보니까, 그냥 놔두기로 한것같습니다자 아, 올라갑니다 아는대로 느낌나는대로 해봐 얘기해봐 아무것도 안나? 이게 내가 딱 봤을때 저 나무가 인간 사람 있잖아 사람 뒤네 방댕이 아... 음, 방댕이하고 가운데 폭파인거는 똥구 응? 음. 어? 이쪽다리 저쪽다리 가운데 똥구녀. 응. 그 다음에 위에, 위에는 어깨, 어깨 잘린 부분. 살짝 틀은 부분. 아 그런 식으로. 앞쪽은 가슴. 아 예, 그런 식으로 봤어. 응? 어? 이게. 자, 봐봐. 거기 있어봐. 내가 설명해줄게. 에이씨. 너희 한참, 나랑 이해감자가 떨어지네. 여기, 여기가 팔, 어깨 나온데 어깨. 가슴. 그니까 러 그쪽에서 보는 이쪽에서 봐야지. 어깨 나운 데, 가슴, 방댕이, 방댕이, 똥구늑. 아... 응? 한쪽 엉덩이, 엉덩이가 아... 진약한데요? 야. 음... 이게 사람이냐? 엉덩이가 좀 빵빵해. 이거 아, 터자 사람이 아, 아니고, 아... 그냥, 아... 누가 지금 주형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냥 그렇게 어떻게 했냐?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 그래요. 여기는 모가지 잘린 게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보고 이렇게 보란 얘기야. 밑에... 이렇게? 자 <웃음> <파타구리. 웃음> <웃음> 그래, 그게 그래 내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것도 있어 이거. 음. 응, 이거. 음 진짜. 그 얘기야. 음, 진짜. 근데 아직까지 사, 안 죽고 살아 있네. 아, 음, 어. 그러니까 뒤에 딱 봤을 음, 때피프하고 응? 동굴, 동굴 동굴이 동굴이 어디냐 <웃음> 저. <저거. 웃음> <웃음> 이게 공부를 하다가 멍청한 거하지 말고. 좋은 공부하세요 네. 네. 자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아무거나 하나 올리세요 날 세래 날세하 올려서 볼도 없나봐 네. 아무거나 야, 야 여기서 떨어져 떨어지 바로. 떨어지게 데 추석이가 아 그래 그래도 올려 올려 어. 그래 올리고 이제 가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어. 네. 아... 어. 그 너희 집이 네. 이런 개념인 거야. 어, 어, 어, 어. 넌 니가 누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나 막그 니가 네. 제자집이나 인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터가 그렇다는 거야그지 그것도 있고 네. 너희 집안 자체가 올라다 네. 오면 바로 첫 번째 여기가 여로 올라가는데 문수암 문수암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관음암 예, 관음암 있고 여기로 이제 앞에 돌았으면돌았으면 아, 아, 동학사 동학사가 바로 보입니다. 아 동학사 밑에는 이게 암자들이에요. 근데 면대는 암자라 가면 작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여기가 번듯한 번듯한 이렇게 아, 절이예절. 암자라 고하기엔 그렇죠, 그죠? 어, 이렇게 저기 저게 이제 문수암이에요. 저 꼭대기 아 빨간 건물. 요거 여기 문수암이에요. 어. 아까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 하나 암자. 요 앞에 건물. 요것도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여기고. 예전에, 어디, 어, 여기, 어, 저 위에 있구나. <웃음> 옛날, 이 천일이, 그 애기 때. 애기 때. 그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물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어. 그때, 한, 8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돼요. 80년대. 아, 어? 이거 한 40년, 40년이 됐네요. 지금 이렇게 수영 금지, 물고기 관찰 보호구역 뭐 이랬는데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어? 뭐잘내려오네요 아, 어 이렇게 들어가 여기서 막 훌랑 벗고 수영 못 하고 물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편하게 그랬던 데가 바로 여기예요. 지금은 이제 아예 꿈도 안 꾸고, 자, 이렇게 해서 흐러가면, 그, 동학사가 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한 생명이, 여기 뭐 물, 물길도 아니고, 그죠? 어, 이렇게, 토관을 개렇을박는데 자,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네. 어, 여기는 이제 미탐, 음, 미탐이라고 써있네요.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에이, 여기 한가지네 한갓죠. 한가치. 천병이도 어? 없고 다 올라가면 동학사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좀한가지입니다 저기 이제 여기가 동학사 앞에서 어, 남매탑 올라가고 어, 내려오는 길요 삼거리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 어, 저 안내판 있죠? 어. 남매탑으로 올라가거나 산불봉 하려고 하면 여기 삼자 앉아있는,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요있죠? 여기가 동학사, 동학사 올라가면 됩니다. 동학사에 다 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갑사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 산물봉은 꼭대기고, 남의 탑은 바로 밑에, 뭐,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리 이름이 국낙교래요, 국낙교. 극락을 가고 싶은 분들은 이 다리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웃음> 이거 정자 참 오래 있어, 오래 왔어요 오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비가 왔다고 물이 참 많이 잘 내려가요. 수 아. 무슨 정이 나왔었는가? 이거 아 진짜 이거 한번공부다시 해야 돼 이거.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쎄 쎄. 서로 음. 안아 그래야 이게 서로 안 떨어져. 이렇게. <웃음> 저 앞에 이제 동학사 법정종 어, 일층은 또뭐 그, 물건 파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 보면 동학 3사에서 숙모전 사문가 동계사 아, 이렇게 써 있죠. 그 숙모전 안과요, 사문가 동계 요거 요거는 자세한 것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숙모전 옛날 천일이 뭐 한다고 이 숙모전 여기 들어가서 아, 따로 한번 얘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Okay. 아,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에 복과 재물 들어오는 장식품 최저가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거 믿지 마요 어? 이, 이 사람들은 장사하겠다고 해놨는데 중요한건 그냥 이뻐서 걸어 놓는거 좋은데 이게 복과 재물을 들어오는 장식품 이런거 없어요 무슨 복과 재물이 들어와 아셨죠 이렇게 현혹 현혹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현혹은 되지 말고 그냥 이뻐서는 걸어놓되 복이나 재물을 바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 어? 복 재물 저런 거 해놓다 안 들어와. 알았죠? 동학사, 713년, 당나라 스님 상원조사가 지은 상원함 연화를 낳다 이놈은 상원남이랑참 이름이 많아요. 어, 이렇게. 아, 여인은 만난 상원조사가 여인과 의난대를 맺고 함께 돌을 닦았던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렷해져. 여기 그 도선국사. 도선국사 참말이 많아요.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어, 이게 많이 나온 겁니다. 아, 여기 승가대학. 저기 그, 동학사하고 저기 현판 보이나요? 여기 진짜 오래된 현판이네요. 어? 여 어? 여기 동학사. 참. 승가대학에 뭐 어쩌고 간다. 응? 그런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부, 부처님 오신 날, 그 행사하는 데인데, 이렇게 하나, 가담놨네요동학사거대웅전 응. 네. 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응. 보니까 잘 찍힌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자세가 딱나오시네 네, 그 각도가 맞아요. 잘안 나왔어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네. 네. 자, 대웅전 하고 동학사 이렇게 들어왔고 이거 다 옛날 또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동학사, 삼층석탑는데 그 밑에 1 단, 2단 요거 새로 깎는거고 위에 이것만 있던거고 대용전하고, 자, 또 산신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래도 항상 가운데안 들어가 아이고, 우리 두 왕사 한번 보실까요? 아. 우리 두 왕사, 우리 부처님, 부살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복자나, 복을 받으려면 저기다 돈을 넣으세요. 아. 돈을 넣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요. 그냥 삼배만냥 꽃도 이쁘게 폈네요. 어 응. 삼성각, 아, 여기 산신 할아버지, 한번만나러 올라가 볼까요? 어, 자, 이 천일,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삼성각, 아, 이우춘, 우춘이죠? 이우춘? 저,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또한 옛날, 아주 오래된, 어, 아, 현판입니다. 어, 이렇게 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들어가서 어. 들어가 저거 저, 저, 저 들어가 어, 물도 하나를 따놓고 따놓아 따지마세요 따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원래 막걸리 이런거 올리시면 안돼요 산신에 올리는데도 올리면 안돼요? 네 예, 예. 저희는 그런거 안합니다 아, 올렸다가 지고 갈게요 네 예. 어, 올려 아, 그러면 이거 어, 막 걸리 내려뭐안안 어, 된다니까? 어떡할 어, 어, 아유, 저어저 앞에 가면 돼. 어, 됐어? 음. 물 물은 삶으냐? 응? 뭘 또? 따로치 마세요. 그냥 주세 따로면 아무도 이거를 손을 못 건드려요. 그냥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려 그려 스님 말씀대로요. 그냥 내또 네. 어, 그럼 됐어. 어. 자, 아까 아직 있냐? 어, 병 가져갑니다. 이나물들 어디 갔어 인간? 저기는 썩는 것이. 어다이나물들 보관했다가 가져가요. 네. 자, 이게 하산 반 내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아, 동학사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잘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나갑니다 이제 끝이에요 자 차들 보내시고요